이따 착과가 시키게 되면 유체과 꽃받침이 붙어 있는 숲배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제거해 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제거, 제거합니까? 범위 옆에 이파리가 나오죠. 네 이파리가 붙어 있는 게 아들 것이에요 이거 어. 밀면 독 그냥 끊어져. 요 아 보로케. 네. 이런 아들꽃을재조해 제주, 주면 아, 숙배를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넣으시면 14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14개. 네. 네. 14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하나 넣고. 네. 첫 번째 약을 클라우드 에니탄으로 넣어가지고 어, 초기에 치료제가 들어간 것이 좀 달라졌고. 어, 이거는 클라우트라는 제품인데요. 그거를 그 이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개 계약이 상당히 안전하고 또이 과피, 얼룩에 있어서 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 제품이어서 넣습니다 었 네, 저는 지금 나주배 원예 농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농약들을 이 농협 농가들한테 일일이 다 나눠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처음 보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농약들을 농가들한테 나눠주는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넣으시면 14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14개, 네, 네. 14개를 하시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나 넣고. 네.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안 넣어도 되고. 아니요, 넣어야죠. 어, 이거 네. 두 개, 두개 들어가니까. 네. 넣고. 얘도 넣고. 넣고. 알타코아. 네, 이렇게. 제품들을 이다 담아서. 네. 두개하나를하나를안 넣으셨는데. 아, 안 넣었어요? <웃음>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저희가. 아, <웃음> 네. 실수? <웃음> 4월 달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 종류도 많고 어 지금 곧그배꼽 개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총몇 가지 약이 이번에 선택이 됐습니까? 아, 4월 달에는 자꾸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전염 기간이기 때문에. 아 4월마다 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달 처방는일 7번 살포할 수 있는 약을 수출배하고 일반약하고 구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일반하고 수출하고 구분 없이 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수출배 농약 잔류검사가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4월달부터 아그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그 농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 미국 수출에 금지된 약들이 에 살균제 중에서 그 미국 수출이 안 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충제는 그래도 더 나은데 살균제는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면은 일반 약하고 수출 약하고 한대에서까지는 아마 그 수출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원예농협에 있는 우리 농가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뭐그꽃 피고 인공수장하고 가장 바쁠 때인데. 무슨 약을 할까 또 어디서 구입해야 될까 그런 고민 없이 한달그 작업할 것을 순서에 따라서 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처방전 종이랑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작년하고 어 달라진 점은 그어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약들을 좀 빼고 어첫 번째 약을 클라우드 엔히탄으로 넣어가지고 어 초기에 치료제가 들어간 것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만개기 때 어, 베리시스, 요즘에 뭐진딧물도좀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잘안 듣습니다. 제일 피해가 심한 게, 그래도 흑성이나 깍지벌레에 걸리는 것들은 배, 무에 붙어있기라도 요 그렇지만, 나방 피해, 나, 나방은, 나방은 한번그 피해를 받게 되면은 전부 태풍에 배가 떨어지게낙화가 되기 때문에, 나방 피해가 가장 이렇게 심합니다. 과거에는, 그뭐 알타코라든지 이런 약들을 수확기때 돼갖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이 나중에 늦게 7, 8월 때 쓰다 보니까 어, 잘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타과 어, 같은 약들을 4월 사월 말이 되면 깍지벌레나 나방이나 모든 것들이 부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 그 4월 말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것이 좀달라지는 점이고 나머지는 어, 좀 비슷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노란색 봉지는 수출용 아또 그런 게 있습니까? 어, 또 이, 일반용은 봉지도 하얀색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어 직원들도 혼동되지 않게끔 그렇게 구분해서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웃음> 상품명으로 돼 있어서 좀그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엔니탄이 있으면 그 밑에 같은 약을 표시해 를 줍니다 클라우시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약이 있으면 어떤 약하고 어떤 약하고 혼합제인지까지 혼합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혼동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작용 코드가 있어가지고 동가들이약 이름만 보고는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작용 코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겹치지 않게끔 내생이 생기지 않게끔 개방제를 제작해서 공부를 합니다. <목소리> 오래 하다 보니까 제들이 문제점도 찾고 또 계산을 끝서 계산하고 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고 계신 제품이 뭡니까? 어 이거는 클라우드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거를 그 이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개학에 상당히 안전하고 또이 과피 얼룩에 있어서 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 제품이어서 넣었습니다. 아, 그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됩니까 이제 개약이 시기에 먼저 가장 안전한 약제니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학기에도 과피 얼룩 관련해서 꼭이 수출농가는 클라우드 제품을 통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해주신 제품이 뭐 있죠? 지금? 음 여기 제품은 이제 프레바토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어, 이게 지금 어, 이 계열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제품도 이렇게 20, 가볍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처방전 같은 작업을 할때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그럼 어떨 때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 이게 나반전문약재여 가지고요 어, 우리가 지금 가장 배에서 문제가 되는 순나방 방지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지금 4월달에 지 풀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알부하 방지하고 또 이렇게 산란 방지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방이 가장 심해지는 7월 8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5 0 0리터 전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과수 농가 제품은 5 0 0리터 전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500에 한 봉을 이렇게 타서 사용하시면 되고, 먼저 이렇게, 먼저 작은 통이 희석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쓰, 부어서 쓰시면 됩니다. 지난 여름 7, 8월에 꽃눈 생길 때 너무 가물다든지, 너무 또 비가 많다든지, 스트레스 받게 되면 가지가 돼야 될이꽃눈으로 바뀌어 온 거예요. 그니까 꽃이 8개만 피어야 되는데 보니까 꽃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보통 인공수정 할때툭 올라와 있으니까 면봉으로 찍은다든지 할때이 꽃의 수정을 많이 시켜버려요 이 여덟 개는 친화라고 하고 이건 자화 아들꽃이라고 해요 이 아들꽃은 그 전년도에 꽃눈이 생길 때 아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가지가 꽃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꽃눈으로 변하기때 이것을 여기다 착화시키게 되면 유채과 꽃받침이 붙어있는 숲배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제거해 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범위 옆에 이파리가 나오죠? 네네. 이파리에 붙어 있는 게 아들꽃이에요. 아... 그 밀면 톡 그냥 끊어져. 요아 그렇게. 네. 이런 아들꽃을 제거해 주면은 숲배를 아, 줄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딱 인공수분 적깁니다아보게 네.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네. 면봉이나 안, 그, 그 인공수분 기계로 암술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암술 머리에다가 꽃가루 를 묻혀 주는 거죠. 아... 그래야 수정이 됩니다. 이 수술을 다, 이렇게, 25개 정도 되는 이 수술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암술이 다섯 개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배예요, 배. 여기 암술머리가 위에가 다섯 개 있는데, 여기다가 꼬꼬를 묻혀주면, 네. 이 꼬꼬로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수정이 되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아, 날씨가 좋을 경우, 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게 커져서 배가 되는 거예요. 사과는 이 안에가 열매가 있지만, 배는 밖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리패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배가 안, 잠깐안 되고, 그러면. 이게 배. Here we go.